파리에 있는 제 친구분께서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이 BTS 티켓을 받아가지고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부산 엑스포 기념으로 콘서트 하고 그걸 보내주셨어서, Dear Chris, please find attached the tickets for BTS concert.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내일 바로 부산으로 갈 거예요. 버스 타고 가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7시 20분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부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넓게 알리고 있는 BTS 콘서트를 보고 오겠습니다 정적이고, 여기는 광안리입니다. 앞바다를 보면 맥주를 한잔 깔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현재 음, 시간 12시 32분. 음, 네, 네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아, 침해가 밝았습니다. 껍새를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냥 뭐 그렇게 하고 가도 되지 않나? 라 보라색을 입은 외국 아비. 원래 이제 BTS 콘서트장 네. 보입니다 참 벌써부터 진짜 바글바글 하다 개미처럼좀 BTS 콘서트를 보러 왔습니다 그냥 아직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하는데 촬영 얼른 등을 하고 스킨스 교환하러 가보겠습니다 사람 진짜, 진짜 너무 많다 파스터라 고고 그리고... 사람 진짜 많다다 마스크 써야겠다 yet to come 엄청 많구만. 티켓 교환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목> <목> 자 티켓 <치 ine bitterness> <목> <목> <목> <목> 교환을 하러 가건데 <목> 저기 어. 저한테 티켓을 주신 친구분의 제일 좋아하는 RM. 티켓. 와우. 아 일로 응. 쭉 가서 뒤로 가야 돼. 응. JT. <웃음> 외국인들 많아. 나 이거가 요가, 요가아 사람 너무 많도 지금 데아 저기 있다. 치칸 거왕권 배부처. 오. 아이고 화장실. 화장실. 페일렛. 대박이고. 네, 이 티켓을 저가 여기 여기 여기로 가보자.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티켓 교환해서 가보겠습니다. 티켓은 팔찌 착용 확인 어. 후 입장. 저희는 나 이제 지금 거기 티켓 아까 전에 대사람 많았던데 있잖아. 어 s 아, 입장을 그 받았으니까. 햇빛 때문에 안 보이네. 아 경기장 안에? 아. <웃음> 너왜 이렇게 빨라. 1층 <웃음> 지정석이기 때문에. 어, 이제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긴를 네.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티켓 없는 분들이거든요. 티켓 없는 사람들은 밖에서 이렇게. 네. 없는 분들은 밖에서 이렇게. 이렇게라도 네. 이 와, 대박인데? 선택를 받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엄령을 했어. 여성분들이 줄서 계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와 이렇게 질서 정연하다고 느리게 하세요. 진짜 넓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계시고 올려 <놀람> 올려 이 사람들은 밖에 저렇게 서 계십니다 와 대박이다 거기서라도 보시려고 이게 바로 BTS의 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네, <놀람> 냥이라을한다 <놀람> <놀람> <놀람> 얼마나 싶었는지, 여러분들 합니다안녕하십니까